러서 <웃음> 이야기 아, 이 아, 아, 너무 침묵했다. 아. 아. 맞웃자 아. 맞 음, 원래 가면 이거 지나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와... 뭐야, 비주얼? <목소리를> 제 비주얼이야? 뭐지? 아, <웃음> 내새왜 <목소리가> <으로> <목소리가> 어, 다들 새우는 안 먹어요? 응, 준영이가 먹을 거예요 맞아요 준영이가 많이 먹으라고? 라면도 있어? 야, 라면은 우리 끓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근데 안 끓어요 여기 있는 고기는 왜안 먹어요? 다시 뜨겁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고 아, 맛있어? 응. 아, 아, 맛있다 수민이 아... 이거 아새 맛있어? 맛있을 거예요 진짜 맛어 우와, 뜨거워 아니야, 형쪽안 줘도 형, 형쪽 내가 잘 덜어먹을게, 고마워 오케이, 일단은 잠시 휴전 먹으며, 먹으며 이야기를 좀 나누자 오케이, 태현이가 뜯어놓은 젓가락 내거 먹어주시고요 맛있어 나중에 먹방 같은 거 찍어보고 싶지 않아요? 젓가락 어디 갔어? 응 어, 여기까 범규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 <웃음> 맞네, <웃음> 웃는 거봐 <것> 방태현 <웃음> 젓가락 뺏어갔다 야, 마늘 있어, 여기 미디움 아, 좋아요, 아, 그렇지, 이게 미디움이지 아... 이거는... 먹으면 돼 와... 뭐마요 먹이는 거 찍어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요, 새우 먹는 거, 찍는 거 아, 이래서 이렇게 새우에 집착을 네. 했구나 새지 <웃음> 잠시만, 잠시만 안 돼, 새우는 안돼안 돼요 새우는 휴닝카이가 새우 잡아오기 해지고 네, 좋아요, 이렇게 <웃음> 할게요, 사랑. <할게요>. 해 <차라리. 웃음> <웃음> 아, 새우 라면, 진짜로 우린 솔직히 해산물 먹어야지 라면. 제발, 잘 나온 게 이거 진짜 한 번이야, 성... 아, 진짜. 와, 자꾸 고기 좋다빼었다 해갖고 약 올라도 확 먹었는데, 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와, 나 새우 너 많이 먹으라고 일부러 안 먹고 야, 있었는데 얘들아. 야, 얘들아, 우리 웃긴 얘기하자 그래서 일부러 새우 이렇게 일부러 두는데 연준 형이 이렇게 하나 먹고 있어가지고 으윽 <웃음> <웃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 요즘 웃긴 진짜요? 얘기 없어요? 어? 어? 웃긴 동, 얘기, 아, 삶이 우울해 계속 벗기게 되려고 해서 한줄 <웃음> 알았어요 삶이 우울하대요 <웃음> 슬픈 일밖에 없어갖고 아. 수빈이 형, 어? 새우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있다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새우가 찍힌 게 아니라 수빈이 형 머리만 찍혔어 <웃음> 그러니까 너가 하고도 그걸 바로 말하면 안 되지 견신형 머리 때문에 새우가 가려졌어 <웃음> <웃음> 수빈이 형 아까처럼 이... 새우를 좀 까갖고 나한테 먹여주는 정성이 있으면 내가 먹을게 <웃음> 아 그럼요, 열심히 까드려야죠 일단 먹어, 일단, 음. 일단 먹어 미션은 끝내야지 편안해질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계속 <웃음> 서 있는 거 <거예요. 웃음> 아, 역시 수빈이 형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까줘야지 <웃음> 우와, 씨 아이고, 수빈이 형 어디 가요? 야, 옆에서 가위로 그좀한거좀 자르고 있어 혹시 소셜지더 있나요? 여기 이거 그릇 두 개만 치워줄래요? 하나만 치워주겠다 면 어, 두이쳐 <웃음> 와, 편하게 첫였다 수빈이 형! 이가 따졌어요 저, 저, 저, 저. 자, 아, 빨리 먹어 야, 너무 귀여서 먹을 수 있다 여기 이런... <웃음> 사, 이거... 저. 지금 먹게아니 아, 먹게. 아니요, 아니요. 좀 기다려 아! <웃음> 어디서... 자, 이제 먹어도 돼요 아, 들어갔네 자 <웃음> 어왜 앞으로 2년 걸린 거야? <웃음> 아, 재밌어 범규 어느 세월에? 저는 다음 투두까지 해오기를 했어요 <웃음> 야, 근데 박장대사 하는 연준형 치키면 너가 제일 쉬웠는데? 근데 들켰잖아요 이게 한번 들키면 끝나요 <웃음> 수빈이 형 몰라? 협조해 줘. 다그 범규가 다른 애 하는 거할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저는 누가 봐도 형이에요 <웃음> 혹시 모르지 고급 <웃음> 연기를 <웃음> 했을지 아 저도 태연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저는 태... 일단 협조 안 할게요 태안이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연진이 형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 연진이형 나일 거야, 연진이형나 찍는 너 건데 아니니까. 나도 뭔지 모르겠어, 연진연진이너 맞아, 연준이 형? 너야? 네, 저 맞아요 저 아니야 근데 왜 이걸 우리끼리 숨겨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이 하면 좋잖아요 숨겨 <웃음> 어제께 우리 우정에 관한 게임을 했었던 건왜 <웃음> <때는> 그래요? <웃음> 어제께 사진에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사진으로 찍혀놓고 입에는 <웃음> <웃음> 서로 안 찍히겠다고 지금 <웃음> 먹어 <웃음> 그 <그거> 말고 <웃음> 라면 먹을, 라면 진짜 애쓴다 왜 라면 먹으려는지 알아? 우 하고 내려놓으려니까 그러니까 라면 뜨거울 텐데 잘 불어 먹고 뜨거우니까 잘 불어 오케이 okay. 아, 여기 <웃음> <웃음> 아, 냉면이냐고 <웃음> <웃음> 먹을게요 나제번경 믿기라고 <웃음> 너무 불쌍하다 끼라고 아, <웃음> 믿겨, 미겨 <믿겨. 웃음> 근데 태현이 너무 미션 쉽게, 쉽게 한거 아니에요? 뭐, 번경, 번경 불만지기 이런 건가? 내 귀를 찍는 거 아닐까? 근데 발키진 것만 보면 내 미션이 귀를 올라 진짜 고기 굽는 멤버 찍기 이런 아 건가? 진짜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야, 근데 이거 좀어사이즈좀 남았네. 그렇다. 괜찮을까요? 괜찮네. 저바람 불편해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은 도와주시고 오, 야, 너 잘한다. 짤자마자 <웃음> 밖으로 튕겨내버려. <웃음> 그러게. 아, 배불러. 어떻게 보면 내가 쉽다. 어. 내게 제일 쉽다. 수빈이 형, <웃음> 수빈이 형, 규닝이 카이, <웃음> 안준이 형. 범규 형이 돼야 돼, 범규 형내 <웃음> 이름이 뭐라고? <웃음> 스빈이 형 다시, 다시, 어떡해? <웃음> 너의 친구 이름이 연진이 형 너의 친구 히닝카이 너보다 한살 많은 너랑 같은 학년 범규 형 오, 엔젤로 데뷔라는 소절 아마 안 찍혔을걸? 제발, 여러 제발요 엄마 둘중내머리속이다쯤 네가 네가 심판을 받줘 오케이 나가 봤으면 와? 제발... 모르겠다, 나고 제발, 진시오 연준이 형, 형 끝났죠? 형 끝났죠? 형, 내가 봤을 이 형이 제일 먼저 끝난 거야 너무 좋아요 혼자 초조한데 지금 대박 뭐 하냐? <웃음> 뭐 하냐고 오히려, 오히려 찍으려고 <웃음> 하는 게 아니라 봉지 형이랑 놀고 있잖아 야, <웃음> <웃음> <나> 진짜 <웃음> 어디에어디게 <또> 입이 가려졌을 지 <웃음> 어떻게 보면 진짜... 야, 나온 거 봐봐 <웃음> 형이 연준이 형을 웃겨봐요 웃는다고 이때까지 몇 번을 주는데 웃었겠냐 <웃음> 어? 지금까지 웃은 것만 해도 칠은 두 번은 갈아쳐 어 <웃음> <웃음> 아, 그 <그냥> 보이네, 어떡하나 <웃음> 아니, 사진 찍었는데 뒤에서 수빈이 <웃음> 형이 폴라로이드를 들고 떼어리 치고 <웃음> <웃음> 나 쌈은 왜안 먹어요? 난 고기만 먹고 있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나 이제 두장 남았어 일단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 게임 도 해야 되니까 넘어가 볼까요? 네, 두두 <웃음> 잘하셨어요? 아, 네, 맛있... 휴닝, 세블라엄 네 <웃음> <웃음> 저기 아직 휴가... 고구마 익히고 있어 아, 고구마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하나요? 자, 네, 첫 번째 게임은 샷건 게임인데요 샷건 게임이요? 아, 어 이거 형이랑 저랑 했었잖아요 아, 아, 나 이거 알아 네, 이거는 2명씩 총 3라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됐다. 그러면 그 게임을 먼저 한번 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응? 그리고 여러분. 자, 응? 다, 아, 다, 응. 다 아시죠? 아, 네. 아시는 <웃음> 뭐 <하신> 거죠? <웃음> 그렇습니다. 뭐한 거예요? 미션? 응. <웃음> 컴플레이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저. 거, <웃음> 근데 저. 그거 <웃음> <거> 괜찮을까요? <웃음> <웃음> 나 자, 할랄래 여기 부전승 누구예요? 어, 가위바위보 할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안 내면 진거가위바보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보 벙규야 아, 어. 그러면 벙규 형이 부전승으로 아, 네. 올라가고 두 명, 두명 나뉘면 네. 되는 거죠? 아, 그렇, 그렇구나 <웃음> 잘못 찍혀고 <찍혀왔구나. 웃음> <웃음> 형, 휴닝카이 맞네 <웃음> 아, 말, 맞아요 <웃음> 저희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맞았잖아. 미션, 미션은 모르겠어 <웃음> 저랑 휴닝카이랑 같이 먼저 근데, 한번 첫판 할게요 오케이 찍은 거 아니었어? 아니 그냥 조금 더 찍게. 아 이해. 예. <웃음> 그렇군요. <웃음> 이거 뭐 거의 이거 성공 아닌가? 어, 성공이겠죠? 아 그래 이런 거구나. 아 근데 저 잘하나? 아, 하나? 네. 그럼 할까요? 해볼까요? 오. 준비 시작. 시작. 치열해 치열해. <웃음> <웃음> 오, 오, 오, 오 야, 잘한다, 잘하네 오 근데 이형 마지막 때도좀 신중해지더라 마지막에 세번 연속으로 <웃음> 맞췄어요 좋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 시작 오, 둘다 빨라 인사람 큐닝의 뽀뽀를 받을 수 있어요 저다 썼습니다 끝난 거 아닌가요? 오. 태현이의 승리, 오케이 <웃음> 지금 내가 이겨서 웃는 모습을 상각했을 <웃음> <있을> 거야 아, <아직> 참, <웃음> 그런 <웃음> 일은 일어나는 줄 알지 와하 <웃음> <뭐하냐고>? 이거 <웃음> 아직도 네이어날수 없지 <웃음> 심판 봐주세요 네, 제가 오케이. 보겠습니다 편하게 찍어요, 선생님. 아, 그래? 네. 알겠어 <웃음> 아, 저... 모르겠어 <웃음> 이분 그 가능성, 이 있어 최후의 <웃음> 한 마리였다 <웃음> 근데 이거 앞에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잠시만, 왜나안 나와? <웃음> 어? 잠시만, 왜나안 나와? <웃음> <웃음> 다쓴거 아니야? 언니야나 아홉 장 썼어 아홉 장이면 헷갈릴만 더 하겠네 한번 다시 찍어봐 <웃음> 왜 여기 지 <웃음> 야, 어떡다 <어떻게> 썼나 봐 <웃음> <웃음> 아이고, 없어 <웃음> 상찬 적절한 때를 노였더 마지막 한발잘 썼는데 와, 나 진짜 이거 <웃음> 이 때만 에보면서 계속 강놀이고 있었는데 그럼 쓰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카메라 잠깐 빌려줘요? 빌려서도 뭐 인정해 드릴게요 오, 오케이 근데 저한장 아니면 두 장이에요 한장 아, 뭐 그래. <웃음> 이긴 사람 휴닝이의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웃음> 나도 이제 알아요 아, 보여 드리자 <웃음> 자, 기능에 사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순 없지 <웃음> 하면 될까요? <웃음> 할게요 <웃음> 저기 좀 변경해 주세요 자, 준비 시... 자, 시작! 오, 박빙, 박빙 완전 저렇게 막사하는아봐 <웃음> 와, 형이 어, 복수 형이 복수해 줘 오, 복수 오, 형이 빨요 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고참 시작 우 그래야 돼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스 아, 오오오오오 어. 그래서... 아, 오오오 <웃음> <웃음> 이겼습니다 엄청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 쉬운 임이에 이렇게 안돼 있는 김에 저랑 범규랑 1대1로 시작할까요? 네 그래요 범규야 <웃음> <웃음> 야, 어, 잘 먹어, 야, 잘해. 잘 먹어 야, 범규가 다 쓸어오는데? <웃음> 야, 알 뱉어라 <웃음> <웃음> 어? 야, 나좀해 나중에... <웃음> <웃음> 자, 꺼내봐요, 하나씩 야, 범규 진짜 많이 먹었어 난 15개 16, 17 와, 어, 근데 음. 이거 초코롤 가... 이거 이제 이세시 셋이서 1대 1대라 하면 돼 아, 셋이서 1대 1대 1, 오케이 나는 승자의 개구리를 쓰겠어 <웃음> 좋아 <웃음> 오케이, 뭐야? 교란 <교란짝전>. 작전 <웃음> 교란 작전 <웃음> 이 아무것도 안 나오지, 자세 준비 아 시작해 줘 <웃음> 준비, 시작 <웃음> 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봐 <웃음> 와, 이 돼지들 <웃음> 뭐야 너 뭐야 나우라고 야너 뭐냐고 너손 노라고 손나손나 안돼 노 끝났어 끝났어 아, <웃음> 괜찮은 건가요 이거 와 터치 플레이와 이제 드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너돌려와나 이로 오케이 아 이렇게 할까요 그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저이 친구 그래. 마음에 들어서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웃음> 막누리는게 유리한 건가? 그런가 봐 범규 <웃음> 다 쓸어놨고 있어, 뭔가 범규 잘한다 범규가 진짜 잘하네 그냥 쟤 너무 많아서 이제 <웃음> 어, 이제 안 들어가는데? 빡차 없어서 안 들어가 오케이, 그럼 나머지다 내가 먹으면 되겠네 아니, 어? 근데... 범규 의뢰 토해내는데? 그러니까 범규 왜다돌뱉는데 <웃음> <웃음> 야, 범규가 이겼죠, 이거 오케이 예! Yeah! 역시 아, 범규 잘한다 범규 형이 실제로 많이 못 먹어도 게임으로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먹방 1인 자어야돼요 <웃음> <먹으라고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괜찮아. 괜찮아. 아 왠지 알았어. 여기 핫팩 있네. 와우. Wow. 와우. Wow. Wow. <웃음> <웃음> 떠나. 김치. 김치. 김치. 빨리 따라해봐, 김치 알았어 치즈 치즈, 주, 알아요, 치즈 치즈 해봐 치즈 해봐, 치즈 알았어, 이건 해줘 아무 해봐 <웃음> 치즈 됐다, 어. 다 했어요 저가 그러니까 이제 미션을 위한 거니까 무너진 사람이 뭔가 벌는 걸로 할까 네, 좋아요 벌 여러, 여러 해요 맨손으로 쪽 고구마 까기 <웃음> 여기 근처에 간 있지 않나? <웃음> 아니면 핫도그 세개 먹기 이런 거할래난 내가 걸릴 거 같지는 않아 상금 아니야? 아니죠, 저 같은 어, 소식가한테는 고통이죠 나랑 연주장은 좋다고 모르잖아 <웃음> 그러면은 <먹었는데. 웃음> 뭐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오, 마이 갓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긴 사람 먼저 돌아가는 야, 거다. 이건 진짜 이상하다 이건 먼저 하는 게 좋냐, 늦게 하는 게 좋냐 <웃음> 몰라 이긴 사람이 먼저 하고 돌아가는 순서를 자기가 정하잖아 <웃음> 그래요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 와우 한대씩 가위바위보 이 가위바위보 어? <웃음> 나는 이로요 <해>. 오케이 <웃음> 이런 여기 <웃음> <웃음> 미션 따로 있지 갈게요 <웃음> 뺄수 있나, 데 이거? 아니, 이 약간 늦게 할수록 좋은 거 같아 이거. 그러게요 나내 차례 오 전에 넘어질 거 같은데? 오, 잘 빼네 오, 오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렇게 해야겠다고? 궁금한데 야, 얘들아 내가 이거 열심히 쌓았는데 아무도 한번 건드려보지 <웃음> 못하고 이거. 야,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거 오, 이건. 어렵다 생각보다 안 넘어져 <웃음> 표정 봐, 표정 봐 옆으로 빼, 옆으로 옆으로 빼서 빼 제발 오, 내가 봤지 <웃음> 차라리 여전 넘어지겠는데? 아, 뭐해? 맞어 늦게 하는 게 좋네 아닌가? 너무 이쪽만 뺐다, 제 이쪽도 빼야 돼요, 이제 누구 차례야? 형야 <웃음> <웃음> 그만해라 <웃음> 이게 잘 빠지겠네 <웃음> 조용히 뭐. 형, 저라면 얘 뺐을 거 같아 아, 얘 노란색, 얘 지금 이 빠져있잖아 그러니까, 나라면 이거 뺐어 아, 빠져있어? 그 노란색 아, 그래? 아니, 그 노란색 말고 반대쪽이 있는 아, <웃음> 아 나라고 야, 나도 속았어 <웃음> 야, 이거, 야, 근데 이거 왜 이리 흔들이야 이거 오, 오. 아. 야, 수빈이 형 걸릴 거 같은데 그러게 아, 무섭다, 이거 어디 빼지얘 <웃음> 빼라니까, 얘 <웃음> 이거 빼야지 내가테 빼야지 <웃음> 아니 어쩔 돼요? 수 없이 건, 움직여요. 어쩔 수 없이 움직여요. 지금 이거 <웃음> 빼. 다음 형이 빼주세요. 저 소록색 빼면 될 것. 같아. 오. 그러면 본규가 참 힘들겠다. 여기 지금 비트틀렸어 어? 약 어? 어, 뭐야? 야범규야 아니야. 와왜요 그냥 놀러 왔어. 와 잘한다 얘네. 오 야, 태니 태음... 야, 야 이걸한 바퀴 더 돌아? <웃음> 나한 나 바퀴, 좀, 나, 나한테, 나, 나한테 내, 내, 내 차례에서 나, 나 끝낼 줄 알았어 알아. 아, 하지 마, 건들지 마 어. 어. 건들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야, 내가 눌렀어 건들지 마, 바 아, 뭐야? 나까져올줄 <낚아질> 몰랐네 <웃음> <웃음> <웃음> 와, 우리가 미국 쇼킷을 들면서 진짜 젠가 같은 거 엄청 들어와도 진짜, 진짜 많이 들었다 야, 수빈아 야, 네, 수빈아 네, 네, 아, 잠시만, 잠시 아, 잠깐만, 진짜 애견은 안돼 수빈아, 수빈아, 아니, 이거, 빼, 이거 빼라니까 아, 아, 돈터치 <웃음> 이거 빼라니까 스탑빗 <Stop> <웃음> 아, 근데 진짜 나 아니. 휴닝에 광영했던거 형이 해봐요, 이거 <웃음> 아, 말도 안 돼. 와. 야 말도 안돼 송지야, 너해 야, 이거는 야, 우리 진짜 잘한다, 근데 아니 이거 이미 약간 기울었는데. 그러니까. <웃음> 아까 처음부터 기울 상태였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 오. 오 <웃음> 오. <웃음> 내가 보기엔 범규 아는 휴닝카이 둘 중에 한 어, 명이 네, 이게 나까지 나누는 게 네. 이제 세네 개짜리가 빼기 없어요. 어. 어, 엄마. 범규야, 이거 지금 내가 이빨 보고 찍게 줄게. 설마. <웃음> <웃음> 와와와 <웃음> 와, 와, 말도 안돼 오늘이라고 안 했어. 야 이거 우리 어디 대회 나갈래? <웃음> 이 멤버로 대회 나갈 수 있겠는데? 이거 빼고 싶거든. 그러니까 약간 쟁 대회 나감 아, 잘할 거같아 우리끼리 뭐 잘할 것 같은데? <웃음> 휴닝이다. 야 사실 아, 너다 너다. 야, 야, 야, 밑에 네 개짜리 있잖아. 너다 사실 너. 다시 넣는다 <웃음> 야, 밑에 네 개짜리 <웃음> 야, 야 이거 하라고, 이거 네 개짜리 <웃음> 야, 이거 다시 맞아, 넣어 이거 너 밑에 거빼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야, 밑에 거 빼, 밑에 거빼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할수 당장 자기 차례라고 할수 있으면 밑에 거빼고 그쪽 건들면 안 된다고, 이제 준영아, <웃음> 그냥 다시 해. 연준형까지 안갈것같아 나까지 안와 만에 하나 휴린이가 이거 뺐는데 버티고 있어서 아, 나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 이겼는데 즐거워하라고. <웃음> 근데 우리 진짜 잘한다. 그럼 일단 여기 아, 음, 음, 끝난 거죠. 음. 자, 모두 즐거우셨나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 그럼 다음으로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드 투드. 아, 야, 누가 투자를 이렇게 투자하면 아, 육십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이게 봤어요? <와. 맛있어요>? 투드 <웃음> 이렇게요? 해 알고 한거 같아. 아니야. <웃음> 아 <웃음> 같이 흔내라고 못 찍었어 <웃음> 같이 흔내라고 못 찍었어 <웃음> 한번더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뭐야, 얘 일단 삼겹살에는 된장찌개예요. 네, 네. 왜냐? 어그 냉면집 가보셨어요? 냉면집도 있어요? 네, 냉면집도 있어요. 여섯쌈 냉면이라고 거기서는 삼겹살 안 줘요. 그 불고기 같이 단 고기 있어요 그거. 네. 그거랑 같이 먹지 누가 직화 삼겹살 불고기 맛? 그렇죠, 거예요? 아 그렇죠. 직화 불고기. 누가 삼겹살이랑 냉면이랑 같이 먹어요? 직화 불고기랑 냉면이랑 어울리는 거지 삼겹살은 된장찌개에 어울립니다. <웃음> 일단. 안올린다는 음.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웃음> 왜냐, 그 엄청 유명한 조합이 있잖아요 뭐가 그 있죠? 팔, 또한 비빔면 그... <웃음> 비빔면이랑 <웃음>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삼겹살이랑 <웃음> 굉장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비빔... <웃음> 우리가 뭐지? 아, 냉면 비빔냉면이랑 아. 그 벌써 습니다 비빔면이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웃음> 아니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맛이에요 그러고 형님들 막그 비빔면에다가 삼겹살 같이 먹고 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은 조합이죠. 저, 하겠습니다. 아, 어, 저, 저, 저, <웃음> 아, 어, 먼저 하세요. 근데, 알았어. 제가 말한 거는, 팔 냉면이고, 아, 아, 네, 네, 네, 네. 그건 냉면이 아니라 비빔면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의 비슷한 뭐야든 맞아요뭐나 그 같은 뜸에서 진짜 거기에 속하는 거고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건 진짜 그육땡 라면에서 파는 그런 냉면, 그런, 비빔냉면. 그런 냉면 그리고 그리고 쪽은 쪽은 비빔 냉면. 그런 냉면이라고. 조금 비빔 어 이제 수민 씨께서 말씀하신 거는 비빔 면을 <웃음> <웃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한 거는 비빔 냉면 아니면 냉면을 말한 거고 그건 그렇죠?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저, 저 보세요. 아, 뭐 본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 하고 싶은 말 말할까요? 있어요. 일단 아, 저, 아, 요 네. 네. 아, 근데 네. 우선 저도 된장찌개랑 고기가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네. 물냉면이랑 이제 된장찌개, <웃음> 물냉면이랑 같이 고기를 <웃음> 먹는 것 <웃음> 자체가 좀 이상한 네, 뭐,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뭐예요? <웃음> 한번 반론해 보세요. <웃음> 네, <웃음> 자기 팀 공격하는데요. 저 외톨이로 요리 <웃음> 네, 자기 팀 네. 공격해요. 일단 제일 네. 중요한 네. 거. 휴닝카이랑 제가 냉면에 온 이유가 전 된장찌개 좋아해요 주영이 하고 있어봐요 <웃음> <웃음> 휴닝카이랑 저랑 냉면에 온 이유가 된장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냉면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된장찌개 호불호가 그만큼 많이 갈린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 민트 초코 먹으려면 민트 초코를 먹겠어요 <웃음> 반론, 반론하겠어이친구서 한번 이쪽도 좀 네. 들어볼까요? 반론의 주제가 뭔... 아 이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랑 어울리는지 아닌지 아, 물냉면 어. 좋아하는지 아니, 아닌지가 자, 아닙니다 마, 마, 저도 있는데 예, 뭐 아, 뭐, 네, 먼저 가세요 네, 니아 먼저 가세요 아, 네,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시키면 은 된장국이 주로 자주 나와요 맞아요 그냥 주시는 집도 맞아요. 있고 그럼요 네. 맞아요 같이 먹으라고 주는 그런 철저한 그들의 의도가 있는 건데 그렇 이제 냉면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가 무렵 와서 물어봐요 혹시 냉면도 드시겠어요, 하고 고기가 음, 다 바닥난 걸 보고 물어보는 거긴 거죠 거긴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사실 좋아요, 일단 넘겨볼까요? 아, 그럴까요? 번규 형, 벙규 씨가 한요 <웃음> 네. <웃음> 자, 된장찌개는 안에 두부도 들어가고 그렇 그러니까 야채나 채소도 음. 들어가고 아, 건강해 자, 건강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우, 이제 맵고, 맵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추를 넣어도 되고 그렇죠, 자기, 자기 입맛에 맞춰서 어, 입맛에더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된장찌개 더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져가세요, 아, 빨리 가져가라고요 아니, <웃음> 아, 저 발로 놀게요 저는 <웃음> 이 주제에 <웃음> 대해 <웃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음... 글쎄, 글쎄 찌개보다는 냉면이 이거 되나요? 좀더 맛있다고 저는 생아이고야 저는 생아이고야 아이고야 생... 아, 어쩌지? <웃음> 시간이 돼버렸네? 따라와 <웃음> 삐리리 땡땡 야, 만약에 연준 씨가 원하면 기어 엎을 수 있는 게임을 하나 할게요 어? 어 어떤 거야? 다른 주제로 어? 좋아요 이야채 카토빵이죠 카구빵 아니면 야채우빵 야채지 난 야채 어? 너는? 전 피자빵 <웃음> 피자 호빵이랑 야채 호빵 어, 피자, 피자 호빵 파도빵이야다 호빵. 피자 호빵 아니야, 피자 호빵 아니야. <웃음> 아니, 아, 아 진짜 피자 호빵을 장난치지 마요, 저파 여기는 지금 이미 이겨서 딱히 토론 안 해도 되거든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그냥 파수로 하겠어 <웃음> 이 형만 지금 급빵 거야, 나도 솔직히 안 해도 돼 나도 안 해도 돼 피자, <웃음> 치킨 <웃음> 치킨이요 자, 피자와 치킨, 치킨. 피자인 아, 사람 손한번더 한번 해야 되는 건가요, 토론? 피자! <웃음> 원하지 않는 사람 손 드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다수결 될거연진 형, 수비형은 애교를 부리면 될거 같, 될거 같. <웃음> 오 빛보다 빠르다. <웃음> 아 태현이 거예요? 어. 아, 근데 태현이 걸 해도 돼요 이거? 네 된다고 하세요. 아, 지겹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 진짜. <웃음> 아근데뭐한번줄 아, 때도 됐다. 한번 누나. <웃음> 그러니까 <웃음> 한번줄 <웃음> 때도 됐다. 벌칙 봤지 <웃음> <됐지>, 뭐. <웃음> <웃음> 연진영. <웃음> 오, 엔드오 <And 웃음> <웃음> 오, 잠시만요, 왜나안 나와? <웃음> 다쓴거 아니야? <웃음> 아이고, 없어 <웃음> 한번더 할래요, 안 할래요? 짧게 가자, 그러면 그럼 3분짜리 한번더 갈까요? 자, 한 마디만 하고 넘겨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저도 솔직히 아메리카 굉장히 쓰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먹으면은 쓴맛 때문에라도 정신이 깨어나기도 하고 저도 이 과일 음료수나 이런 거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챙겨 먹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저, 뭐, 제가 할게요 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어, 여기 끄니까 종각인 거안 하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잡고 있으면 손이 시려요 <먹을> 와, 진짜 맞는 말이야 얼음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카라멜밖에 안 떠다니요? 아, 그거는 컵폴더를쓸수 있잖아요 음. 근데 아메리카노는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맛이 쓰잖아요 네? 네? 쓰기가 어려운 게맛이 뭐. 아, 일단, 일단 아, 아이스메카노는 맛이 없어요 그냥 너무 써요 다음 번에하셨으 네. 그 쓴맛이 제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그냥 어, 사실 이제 아메리카노를 맛있어서 마시는 것보다 이제 되게 향도 좋고 이제 시원하고, 어, 좀, 잠도 깨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말로 넘기세요. 그래요. 어, 저는 이거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요. 빨리 네. 말하고. 그, 그. 절로 넘기기. 일단, 아메리카노가 말씀해 주셨듯이 저기 카페인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잠깐의 집중력을 위해서는 좀 섭취를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모아분들이 연역세가 다양하잖아요. 이거 보고 계시.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다고 딱 마시고 했는데, 잠이 안 와, 막.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아 <웃음> 엄마한테 혼나안되죠아니요 자... 참... 네, 저는 <웃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때 아, 저희를 야, 핸드폰을 받으니까 까먹네 <웃음> <웃음> 그럼 제가 말해야 될까요? 아, 네, 발로 놨어요 <웃음> 이제 뭐가 달라? <웃음> <웃음> 그렇네요 아 <웃음> 어. <웃음> 태현 씨도 방 카페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카라멜마키아도도 카페인 아니 저는 카라멜마키아좋다가 <웃음> <웃음> 아니라 <좋아>. 알스메리카노가안좋다요 <좋아. 웃음> 하여튼 칼을 맡겨또 태현 씨가 뒤 오는 카메라 아니, 안 마셨어요, 오늘 <웃음>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맛있잖아. 웃음> 근데 엄연히 토론의 주제는 비아마의에리카노여서 끝났어요 <웃음> 방태소 너무 웃겨 아니, 안 마셨어요, 오늘 <웃음> 미안해요 <웃음> 뭐가왜 봤냐고, 이걸 <웃음> 아니, 근데 어제예였어가지고 어, 아이고, 아니그 어쩌지 <웃음> <웃음> 자, 인정하겠습니다 개별 미션 드렸죠. 네. 자그 개별 미션에는 큰더 그 혜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휴닝이 애교에 모두 집중해 주세요 맞아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하는 게 좋아? <웃음> 첫 번째는 볼콕으로 하고 두 번째는 브이로 하고 세 번째는 하트로 하겠습니다 하트로 마무리하고 아, 그 그래, 네가, 네가 그러면 클로징까지 같이 해줘 <웃음> <웃음> 그럼 제가 클로징 멘트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휴닝이 애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하이 으응 음. 진짜 잘한다, 근데 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휴닝 바로 엘리멘트 해주세요 다들 오늘 투두 즐거웠죠? 네, 즐거웠어요 이렇게 캠핑편 잘 마무리했고 다음 투두 때 봬요, 안녕 지금까지 투모로말의 t 였습니다 투두 안녕 자, 도어 먹을 사람 저요, 나 하나만 어딘가요? 도다기. <웃음> 후보 3입니다, 연주님. 아, <웃음> 진짜 예 이렇게. 손가락 마디로. 손가락 마디로. 옆 <웃음> 네. 네. 이제 맞는 거 한번 들어서 저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네. 네.